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똑독한 훈련 끝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델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뷰티풀과 함께 제 인스타그램을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반말 모드로 진행된다고 해요 제가 반말을 잘못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기억이 하나도 안나 이거를 보지 말라고 해서 아직까지 안봤거든 지금 봐도 되는 거야? 어... 기억나 보니 까르겠다 이번 지푸름이 본가에서 키우고 있어서 자주는 못가 엄청 답답해 출장이라도 있으면 나가는 건데 지금은 출장도 다 막힌 상황이니까 흥? 못 가고 있었어 제일 기억에 남는 곳다 좋았는데 그래도 나는 뭔가 특별하지 않은 데가 좋더라고 좀. 하와이 이런 데 되게 좋아했고 하와이? 하와이 사진 하와이 아이스크림만 있는데? 피드에 있는 것 중에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일 가보고 싶은 데도 아마 하와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더운 데를 너무 가고 싶었어 계속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싶어 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그때 그냥 같이 있는 친구가 찍어주는 게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제 사진을 다잘 찍어 금손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이렇게 혹독한 훈련 끝에 잘 찍게 돼이 극세 지금은 그... 카페모카 진짜 맛있어 꼭 먹어 내가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되게 맛있더라고 이게 카페모카 꼭 먹어 봐 진짜 맛있어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 피자. 나는 피자는 피자 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맛집 너무 많은데 그래도 평소에 생각나는 건좀 평범한데 생각나지 않는다. 이 사진. 이날은 어, 세포라 모델로 미팅을 처음 하는 날이었어요. 첫 미팅 날이었는데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죽을 입고 왔지. 저 세포라 촬영을 할때 영상 클립이 따로 있어. 근데 그때. 클럽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다 같이 춤을 추는데 되게 민망하잖아 약간 노래가 엄청 작게 틀어져 려틀 있고 거기서 엄청 춤을 추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무 민망해서 희주를 봤단 말이야 근데 희주가 춤을 진짜 잘 추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 화면로 보여줄게 내가 해시태그를 안 하는 사람이라 이거를 듣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클로젯 좋을 것 같아 나는 인스타에 한번 입은 옷한 번도 안 올리거든 아마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로 하면 될것 같아 오늘 이렇게 빛티뿔과 함께 봐서 너무 좋았고 빛티뿔과 나는 되게 옛날부터 좀 인연이 있는 편이라서 다음에도 또볼수 있기를 바랄게 다음에 또봐